아니었는데딸 키워봐야 소용 없더니 무슨.. 아!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도 안줘었구나 내가 정신이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는 노란색. 아! 대워라대워라 다시 채팅 쳐봐. 너가 안떠 지금. 누나가 지금 정신이 없다 한번 또썩 엄마에파카를 가도록하겠습니다 털순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웃음> 가져가시는 혹시나 받아서 가져가시는분들 털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길 <웃음> 바랍니다 마지막 엄마에파카요 예 제가 진짜 좋아하던 데 엄마에파카 털순이 우리 털순이 인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하게 눈 감고 뽑아야지. 무슨 색을 뽑아야 되나요? 앞에 무슨 색이 자기 색인지 기억은 하고.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이고,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고,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란색이에요. 궁금하죠? 설순이. 설순이가 얘래요, 얘. 얘가 설순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웃음> 내가 못 살겠어 진짜 <웃음> 와 대박 대박 대박 이거 받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채팅방에 지금 채팅방에 있어요 지금 채팅 채팅을 치고 있는 분들 중에 알람이 빨리 이제, 빨리 빨리 가라고 계속 알람을 하고 있어 이 채팅방에 있어 지금. 치고 있어. 글자를 치고 있어. 누굴일것 같아요? 나는 봤어. 나는 봤어. 제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은 이름을 털순이라고 꼭 이름을 지어주세요. 알겠죠? 꼭 이름을 털순이라고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나가야 돼. 저희 국제 아들 찾으러 가서 좀 나가야 돼. 짜잔.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채팅 치는 사람 중에 있어요. 과연! 지금 채팅 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지금 채팅 갑자기 안 치기 시작했어 없는 것 같은데? 채팅이 안 나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방 대 영상을 편집했고요 택배 온다는 메시지와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4월 6일에 칠레에서 보내던 택배가 4월 12일 칠레언니 한국집으로 보내져서 루나언니 친정집에서 저희집까지 미트린 14일만에 배달이 왔어요 한국에서 다시 택배 보낸다고 고생하신 루나언니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상자를 뜯고 보니 연두색으로 루나언니가 포장한 선물이 나오네요. 원래 삼손하우스 삼촌댁인 곡성에서 배달이 될줄 알았는데 하하 일찍 도착해서 한번더 놀라고 그랬네요. 그럼 한번 뜯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저랑 좀 단지 않았나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털순아 안녕. 엄마의 파카 말고도 아기 알 파카 키링 열쇠고리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Please go to Chili Luna channel and like and subscribe. I will write the channel link in the video description box.